아, 지난번에 1000만원 치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쿠 반갑습니다. The One Ultimate Escanor 우리 비속성비스카노르 형님이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요. 생방중에 여러분 요청 주셨던 부분인데 복귀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주제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또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이 신규 복귀 각이다. 일단 에스카이 님이 등장해가지고 너무 쎄가지고 재생방 보고 기웃 와가지고 나왔다던데 어떤데 오 글쎄로 야이 뭐야 못하겠다 나는 너 o no. 오히려 그래서 복귀 가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접었는지 모르겠지만 접었던 사람들이 복귀하려면 혹은 신규가 들어오려면 기존의 베스타 덱이라든지, 나우후밈, 어나 이런 애들이 없어서 비빌 수가 없어요. 이게 더 돌아오기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노? 그 강자들? 이영님 하나 뽑으면 다두들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7개 대제 후반 스토리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 이제 나올 애들은 뭐 마엘이라든지 마지막번 젤드 뭐 있잖아 여러분 걔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텐데 지금까지 애들못 뭐 뽑으셔도 얼티미 정도 수준 나오면 이 선에서 다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 그래서 어쩌면 가장 센 캐릭터가 나왔기 때문에 에스카이님 하나만 뽑으면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갖고 있던 찌밥자스들하고 섞어도 다두드팰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귀 기회다 신규분들은 에스카이님만 뽑으면 쭉밀수 있다 스토리도 그냥 쭉 밀고 pvp에서도 와 내가 벌써 실버 탈출이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분들 있죠 어 이거 리무르 그렇게 세다면서요나 이때 안했어가지고 마왕리무르 없는데 없어도 돼 <웃음> 그 두드리 패면 돼요. 형, 저는 좀 접은 지오래돼가지고 요런 존재들, 뉴디지엘이나 뭐, 류디지엘이나, 뭐, 사리엘, 요런 정도 수준에서 제가 접었거든요. 와, 가능합니다. 얘들하고, 얼티밋형을 넣잖아. 원래라면 아예 비빌 수도 없거든요. 저런 애들로. 아예 비빌 수가 없어요. 근데, 얼티밋형 넣어서 하면, 뭐, 여러분 티어가 많이 내려가 있을 거예요. 접었기 때문에. 거기서 두드리 패고 올라올 수 있어요. 일단 그 재미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다양한 덱 조합을 좀 공유 드려볼까 싶어요. 한동안 제가 영상을 좀 그렇게 좀 만들어 볼게요 별의 별들이랑 좀다 섞어보고 싶거든요 만약에 베스타 덱이다 이러면 덱이 안 갖춰져 있으면 형 나는 마신 쪽에 뭐 구성원들이 없어 뭐 이렇잖아 근데 어, 얼티밋 형은 구성원이 없어도 세다 <웃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게다가 뽑기 각인 이유가 지금 뽑기 라인업이 제가 이제 껏뽑아본 라인업 중에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역대급입니다 이 형님 뽑기 위해서 이제 뽑기를 하실 텐데 그 속에서 나오는 찬드라라든지 라그다이엔 각킹 암멜 체리엘 페스다이엔 라반 근타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해보면 알 거예요 근타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연으로 중요한 겁니다 인연으로 은총 빛? 데일리? 피델리하고 빛에스카이님 두 명만 있어도 잣대를 부술 수 있습니다 오젤드 뭐 이런 애들도 다 좋거든요 근데 뭐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입 아프니까 근데 오히려 진짜 복귀각이다 라이업이개 돌았기 때문에 오케이? <웃음> 그 정도 설명할게 자그 다음에 복귀각인 이유 그리고 신규 유저들도 신규 각인 이유가 뭐냐면 미친 역 급 이벤트 얼티밋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다이아몬드들 역대급입니다. 여러분 200개를 셀이 뿌리뿜네. 200개를 뭐 다른 게임 하시던 분들 200개 감을 약간 잃었을 수가 있어. 순전히 깡 다이아로 계산하면 20만 원치 정도. 받아 보야 되겠죠? 이거 받아서 한번 돌리라도 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형, 나는 이미 며칠 지나서 이거 손해보는 거야? 아니다. 아, 아닙니다. 들어온 그 첫날부터 해가지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주거든, 요거. 추석 보상으로. 그래서 그 받아가지고 역대급, 얼티밋. 점핑 박스. 말 그대로 점핑 이벤트인데요. 전이 정도급으로 뿌리는 거 처음 봤습니다. 내가 이 게임을 처음 끝까지 하고 있는 유튜버잖아. 어, 하나 뽑아볼게. 티켓 그냥 나눠줍니다. 이거 출석하면 막 나눠주는 티켓이야. 야 호쿠야, 차크닥 하면은 호도도 쏟아지 일단 뭐 기본적인 재화들이 쏟아져요. 기본적인 재화들이 막 나오는데 그 해당 라인에 기본 재화들을 먹다 보면은 요걸 받거든요. 스페셜을. 스페셜을 확정적으로 받게 됩니다 여게 다냐? 여게한 페이지다 저는 7페이지까지 왔는데 한번 보자고 1페이지 쫙다 받아본 거 보이죠? 처음부터 90렙 UR 풀각성된 단장호크를 줍입니다 얼마 스토리 깨 때는 또 괜찮을 수 있어요 UR 90렙 풀각성 에스칸으로 근스카이님 줍입니다 스펙 좀 딸리셨던 분들은 이게 주캐가 될수 있을 정도로 갑자기 애들두드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티밋 R 장비 선택권 자 이거는 R 장비긴 한데 옵션이 얼티밋 수로 맥스 옵션으로 맞춰져 있어요. 풀각성, 풀강화 다돼 있고 이거는 이제 어안 쓰고 있는 애들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한테 드릴게요. 쓰레기지만 옵션이 맞춰져 있으면 투급을 상당히 많이 올리거든요. 얘가 무슨 투급을 올린다? 계정 투급을. 계정 투급을 올려서 계정 버프가 올라가게 되고 계정 버프 효과를 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 목록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어막 SR도 SR 장비를 막 풀각성, 풀강화로 맥스된 거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고요. 풀 단장워크 그냥 풀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다 풀로 돼 있어. 풀 R, 풀 SR, 풀 사리엘. 이 정도 급이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티어에서 접었는지 모르겠지만 UR 9 0내 풀로 된 사리엘을 받는다면 당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총인연으로 써도 좋고요. 자, 또풀 r 이고풀 SR이고 그다음에 풀 왕태잡이 브린힐드. 얼마 눈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TVE에서는 겁나세요. 그래서 일마로 한번 쭉밀 수가 있겠고요. 풀 R, 풀 SR 또 주제. 풀 라그 멀린. 라그 멀린은 솔직히 난안써 봤어요. 어쨌든 풀로 준다니까 받으시고 자 여기서 페스티벌 영웅 선택 티켓 페스티벌 영웅 선택 티켓 을 준다고요 선택 연반 추천드리고요 여엘이나 꼬머리나 정도 추천합니다 도원형님도 괜찮긴 한데 얼티밋 뽑아서 쓰시길 추천드리고요 죽보기 쓸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추천드려 볼게요 SSR 확정 티켓또 주죠 프랄 그리아머 같은 거 돈도 주고 이렇게 그 이외에도 뭐 이벤트가 지직빵빵한게 되게 많아가지고요정도면 복귀 신규 역대 주급 그 기회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 형 이제 복귀했어요. 알겠어. 복귀를 했는데 이제 뭘 염두에 둬서 내가 플레이해야 될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아, 그냥 즐기세요. 일단 내가 그렇게 말해주고 싶긴 한데 뭘 염두에 되는가 한번 짚어봅시다. 일단은 스토리가 밀려있을 거예요. 어, 스토리를 깨는 그 즐거움은 일단 즐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아마도 좀 하다가 막혔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막혀있었다. 그렇다면 얼티밋 형님만 뽑아도 기존을못깨든그냥 찔러서 깨볼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라면 아까 전에 막 60렙 유알로 막 세리뿌리잖아 기존에 못 깨던거 갑자기 깨질겁니다 지금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걸 깨나가는게 일단 제일 재미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제일 크게 달라진거라고 제가 생각하는거는 백렙이 나왔다는거 백렙 내가 오늘 다잡아 빼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연마 이거 원초의 마신 이 좌석을 잡아야 백렙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겠 얘를 잡아야 될텐데 이번에좀 다행으로 연마 금마를 잡아서 얻을 수 있는 원초의 마신 기운을 이벤트만 좀 하면 뿌리뿌드라고. 그래서 이벤트를 좀 하면 이걸 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꼭 아끼는 애를 백0으로 올라가 주세요 그런 다음에 온초의 마신도 도는데 아마 처음부터 헬은 못 도실 거라고 봅니다 복귀를 하셨다면 그래서 일마를 하드 정도? 하드 정도 도는 걸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하드도 보상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막 4개가 떨어지고 운으로 좀 추가로 막 떨어지잖아 그래서 막 10개 막 12개 막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물론 헬이 더 많이 주지만 이건 동상자 3개잖아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요거 차이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백랩 작업할 때 하드로 빨리빨리 돌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하드도 효율이 좋거든요 일단 낮은 데서 파밍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하나씩 백랩을 늘려가는 거야 어, 이제 내 백랩 6마리다 7마리다 이렇게 늘려가는 그 재미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백랩으로 올라가면 바로 강해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접으셨을 때보다는 강해지는 게 되게 쉽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이 정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신규인지 혹은 접은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뭘 알려드려야 될지 몰라서 다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하루에 즐기는 루틴 한번 쫙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 들어왔단 말이야 기사단 가입이 돼 있다면 출석 한번 착하게 줘야 되겠는데 다이를 받으니까 그래서 뭐좀 놀고 있는 기사단 이게 일단 몸만 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게 중요하거든 출석 하면 한번 받고요그 다음 가서 술 한잔하세요 일단 어, 술한잔 가지고 이 술이 좀 있어야 애들하고 친해 지도밀도를 그 올리니까 그지? 그 다음에 메뉴를 바로 타치 하면 되잖아 그래서 친구들 좀 늘리셔가지고 친구들한테 우정 코인 한번 샥 돌리세요. 보낸 걸로 나도 받잖아 우정 코인. 받았지? 그 다음 친구들이 보낸 것도 한번 받아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상점 탭 누릅니다. 스칸스 많은 는 거야. 이건 진짜 자다 일어나도 한다. 그딱 눌리고 1일 무료 뽑기 한번 삭 받아먹고요. 그 다음에 코인 상점으로 갑니다. 이쪽 탭에 가면은 매일 공짜로 돈 주죠. 이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내 우정 코인을 어디다 쓸 건지 한번 보고 행동력물량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요거 사면 좋겠고요. 저처럼 목걸이 계속 파밍하실 분들은 목걸이는 요거 사세요. 요거 사면은 목걸이 파밍하는 던전을 한번 공짜로 돌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목걸이를 더 파밍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지? 그다음 이제 딱 나가가지고 이제부터는 1회 리스트가 있을 거요 여기. 내 오늘 다 예뻐가지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내가 조지 부른 거예요겠지 1회 리스트 눌러가지고 하나하나 찾지. 하나. 그거는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잖아. 1 리스트 눌려서 다 깨면 되잖아. 다 깨라, 일단. 그다 깨는 것만 해도 푸짐하게 받아요. 꽤 괜찮습니다. 받아 드시고. 그거 하다 보면 내가 말할 게 얼추 뭐 거의 다 다 해결이 됐을 텐데 뭐 솔가레스도 뭐 한번 돌아라 하면 차가운 돌고 순찰대 가가지고 이거 뭐 파견시키는 애들 거 일괄 편성 모두 완료하면 착 한번 들어와요 소탕고 들어오면 소탕 할수 있거든요 다른 던전 이 보스 전에서 마음대로 하루에 선멸전 6판 동시 곁에 온 하면은 한판 3개가 다 깨져요 그래서 두판만 해도 6판 깰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PvP도 한판을 하거든요 한판 했을 거고 뭐졌딴든 이겼든 괜찮아요 다 해봤으니까 일단 뭐 기사단 보스 마수전대난또이 건너뛸게요 복귀하신 분들 이거 피곤하시게 생각할 있는데 안 하셔도 돼요. 하면 더 좋고, 수련 꿀 정도는 합시다. 하지 말래. <웃음> 쓰는 걸 되게 귀찮아하더라. 여기 보상이 되게 좋은데. 하여튼, 한십 분은 하면 좋겠고, 이것도 일단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버리고. 리버스테이지 쳐다보지 마, 이런 거. 좀 빠져들면 하시든가. 근데 안 해도 돼요. 시레네탑? 뭐, 이거 뭐, 안 해도 돼요. 되게 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그때 하세요. 하루 1개만얘기해줄게 이렇게 하지? 세계수의 탑, 이거 이제 1회 해라고할때 보면은 그냥 한판 돌아야 되거든요. 한판 돌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때리면 된다. 애들 막 찌그레기 자식들을. 뭐,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 뭐, 소탕하면 돼요. 하루에 한 번만 소탕해도 됩니다. 소탕 한번 자꾸 당가면 끝나고, 그걸로. 이제 교환소 가서 바꿀 수 있거든 자그 다음에 뭐 진보스 열렸을 땐 진보스 하지만 진보스 지금 안 열려 있고 지하미궁 천하보지마 하다가 승질배린데 안해면 돼 끝났잖아. 다 했지? 끝이에요. 여러분, 뭐 저울 때랑 크게 달라진 거 없죠? 자, 얼티밋 페스티벌, 뭐, 어떤, 뭐, 이벤트를 많이 뿌려주거든요? 종종. 이벤트들 한번 챙기세요. 이렇게 다 끝났으면 이벤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번에 이벤트 보스전이 나왔거든. 뭐, 정한이 생긴 뭐 파리거치인지, 뚫어 두드패나 익스 못 깨겠다. 노말 깨도 돼요? 그 재화들 모아가지고,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것만 한번바꿔먹으세요 바꿔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탭에 있는 거한번 수르륵 순회하면서 한번 빨아먹고, 이런 거 금방금방 하잖아. 자, 그럼 일과가 끝났어. 그 다음 뭐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딱그 정도만 해도 학교에서 예습 복습 철저히 하는 학생 정도는 돼요. 잘합니다. 잘하는 학생이 될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세지고 싶으면 막 욕망이 막들끓어올서막 뭐 너무 불타다가 지치지 말고 이 정도만 하고. 퇴근해보라고 어? 꾸준하면 성장합니다. RPG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딥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탑도 깨고 싶을 거고, 각킹이 옥스와의 탑에서 두루 깨쁜다 공략대로 하면 깨면서 이제 보상 후두 들으면 기분 좋겠지 받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마수전 여자석이 이제 아마 복귀하셨을 때어나못 하겠어 이렇게 느낄 거예요. <웃음> 마수전은 엔드 컨텐츠입니다. 최상인 난이도고 못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깨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깨면 되는데, 심지어 못 깨도요. 요거 줍니다. 못깨도 이거 하나 주거든요 참여만 해도 좋습니다 참여만 하고 또딜 맞고 이거 하나씩 받아 나가세요 그냥 그 정도만 하세요 일단은 그러다 난주 좀 강해지면 1층만 깨는 정도만 한번 욕심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물을 만드는 건데 좀 고이고 싶으면 여기까지 파고들고 그러지 않으면 입마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저것 때문에 빡시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기사단보스전 이런 거뭐 점수 챙기는 길드에 들어가면 막또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되잖아 나도 그런 점에서 좀 자유롭고 싶어서 좀 편한 길드에 있거든요 편한 길드에 있으면서 그냥 점수 나오는 데까지만 쳐 그래서 조금만 받아도 되잖아. 이거 일주일에 한번 받는 거라 그것 때문에 크게 차이 안납니다 생각보다 크게 차이 안나요 자요러면 끝이에요 간단하지? 요즘도 즐겨보시면 재밌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상 더 즐기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보인 구찌님들이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문화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바이.